특별한 물총패래요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줘 음, 음, 음, 음, 음, 비싸기도 하고 위험해 그냥 가자 이렇게 특별한 물총이 어디있다고? 내가 몇년 동안 열심히 만든 물총이라고! 물총을 사지 않으면 내 물총이 필요하게끔 만들겠어. 어... 어... 뿅! 야 오랜만에 워터파크에 놀러왔다.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네. 어 리아! 유조 그래. 자식이! 요 자식이! 어! 어! 잠깐! 요오식이우 <웃음> 어, 아빠도 물총이네? 어어어! 저 다치기네 진짜! 도망쳐! 물총이네! 이쁜 어, 눈에. 어. 어, 저랑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것도 인연인데 말이죠? 엄청 어, 이쁘시네! 어, 저희 아들이랑 우유 한잔 해요! 우유! 왜어어어어어어어 어, 왜 무서... 그러는 건데? 어, 무서워. 어, 미안해. 어. 어 저기 이쁜 누나. 저랑 코코아 마실래요? 아이. 저랑도 마셔요. <웃음> 에이 오빠랑 아빠 욕으로 왜 자꾸 들이대? 헐. 아, 어, 놀래라. <웃음> 어. 왜 그러는 건데? 어, 미안해. 여보. 어쨌든 우리 빨리 저쪽에 있는 사람 많은 데가 보자. 저기. 풀이 있을 것.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총 맞네 진짜! 와! 뭐야? 어, 뱅댕이다. 예? 어? 댕...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야, 네가, 너도 놀러 온 거야? 어, 물론이지. 아, 난 여기 한 시간 전부터 와서 미리 놀고 있었지. 어, 제가 워터파크에서 널... 재밌게 노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 가볼까? 음. 뱅댕아, 여기 아. 엄청 높다. <웃음> 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요. 오 한번 댕댕이부터 타봐 그럼 여러분 템포 따라오세요 야호! 엄청 빠른데 리야 너도 한번 가봐 빨리 한번 가봐. 그래, 아, 한번 가봐 아 댕댕이는 이 녀석 얼마나 느린거야? 음... <웃음> <웃음> 뭐? 날아가는데? 야너 <웃음> 야. <웃음> <웃음> 있... 둘째 어떻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타고 있는거야 아니 <웃음> 둘째 <웃음> 어떻게 타고 있는건데 오케이 나도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타볼까? 간다 가자!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엄청> <웃음> 이번에 제일 늦었다. 와, 엄청 재밌다 이거. 다른 거, 다른 것도 타자. 다른 것도. 대대은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것도. 그러면 따라오세요. 음, 이번에는 세 가지 길이 있잖아. 어떤 거 타지? 리아는못 할래? 나는 파란색 타야지. 그래 그래. 그럼 나는 빨간색 타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동시에 내려가서 누가 제일 빨리 내려가는지 시합하는 거야. 자, 좋아요. 색깔별로 빨리 아, 뒤에서. 할 사람 쓰세요. 3, 2, 1, 고! 오! 오 야! 야, 내가 제일 빨리 내려가야 고와. 고불, 고불, 고 고불. 맛 좋은 라면. 어이. 오! 내가, 어?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저, 와, 리아 1등! 리아 <웃음> 왜 이렇게 빨라? 됐다! 오. <웃음> 내가 이 일등 아, 나 꿀지 자 여기서 좀 물놀이 좀 할까 이야 물총 받아라 물총 받아라 물총 받아라 어? 물총 받아라 빨도 물총, 아, 물총, 물총, 물총, 물총 받아라 물총 받아라 이야 물총 받아라 물총 받아라 안 되겠다 다이빙 해야겠다 어, 어, 뭐야 이게 <웃음> <웃음> 거기서 점프해봐 아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저거 <웃음> 높아요 무서워요 좀 <웃음> 겁쟁이인가 봐요 아, 이야 리아는 그것도 못뛴대요 너무 높은데? 응. 안 보여요. 여기서 리야마. 뛰면 죽는 거 아니야? 뛰어봐! <웃음> <웃음> 기왕 뛸거 남자답게! <웃음> <웃음> 야, 야. 야. <웃음> 아니, 고칼서 떨어지면 <다운>, 어떡해! <웃음> 오빠가 낙사했어 <웃음> 이야, 이게 뭐야? 엄청 높잖아! <웃음> 오! 여기가 하이라이트 거든요. 먼저 갈게요! 야, 우와, 대가서. 남자다운 거 뻔. 야, 어디까지 뛴 거야? 한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 나도 질수 없대. 와. 오. 애플냐고. 나도 질수 없지. 간다. 와. 오. 오. 이거 엄청 빠르잖아. 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야, 너 때문에. 워터파크를 제대로 즐긴 것 같다. <웃음> 그게 몸이 성하지가 않나. <웃음>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실 테니까 먼저 가볼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잘 가려. 몇번 들어와요? 아좀 배고픈데 우리 저쪽 상점가 가보자. 어때 어때? 그래요. 좋아요. 어. 네, 저쪽으로 가보자. 음. 음. 여기 주변에 먹을 게 없나? 음 저기요 잠시만요. 음, 어? 어? 네. 역시. 죄송한데, 제물총을한번 써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 이, 뭐 이게 물총이에요? 이거 뭐, 공짜로 주시는 건가? 아이, 그럼요. 재물총은 공짜로 드립니다. 응? 음? 음? 이거 한 번, 그러면 하나씩 가져가볼까? 무슨 물총이길래? 음, 이건 뭐야? 이 물총 한번 써볼게. 아, 어! 아, 뭐야! 어? 뭐 거품이 어? 나가는데? 어? 오! 오! <웃음> 여보 <목소리> 물 속에 갇혀서 올라가잖아 야 이거 뭐야 오 너들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어오 무비구르 피해 나못 맞출 줄 알고 오 엄마를 맞춰라 어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거는 어? 공기팡? 아, 오 공기 팡오 물이 나가면서. 공기 팡! 야, 물을 발사해가지고 밀어내는 건가 본데? 어? 오. 야.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인다? 물총 맞나, 이거? 오! 어, 뭐. 이게 물이 나가는 거 맞나 모르겠어. 야! <웃음> 이거 물이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번개 같은데? 어? 그래도 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음, 오. 그렇구나. 이건 뭐야? 물이 따발총처럼 나가는데? 아 아프겠는데 아아아아아 아프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띵띵볼 같은 거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어? 어 아니, 오. 아니 오. 오. 야 이렇게 이렇게 피하면서 물총 싸움을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다 쏘고 똥! 니야 맞춰봐 버품으로 맞춰봐 어때용 못, 맞추죠? 못 맞추죠? 맞추죠? 못 맞추죠? 못 맞추죠? 못 맞추죠? 못 맞추죠? 지금 지금 <못> 맞췄쭈? 맞추... 아! <웃음> 와 아저씨 이거 엄청 재밌네요?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공짜로 주시다니 뭐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저는 손님들이 재밌게 노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답니다 아저씨도 재밌게 노세요 <웃음> <웃음> 아 어쨌든 우리 홍짜 물총 생겼다 저쪽 가서 우리 먹고 다시 놀까 요호 <웃음> 요호, 요호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물총을 단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고?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물총인데 <웃음> 이야 다들 좀비로 변해버려라 사람 살려! 저기에 타은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변했다고. 에이. 여기까지 왔으면 안전하겠지? 아, 안전하지가 않아. 아, 살려줘요. 아. 음 밥도 맛있게 먹겠다. 워터파크에서는 저녁이 더 핫한 것이라고. 음. 오, 저녁에는 막 파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춤도 추고. 이때 사람이 진짜 많대 완전 기대되지. 어이, 야 벌써 돌아가겠다. 벌써 사람들이 막 나이를 났잖아. 막 좀비 댄스 같은 걸 추고 있어. 막뭐 보이지. 신이 야. 나셨어. 역시 워터파크는 저녁에 와야 돼. 어? 어? 근데 사람들이 응?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뭐야? 징댕이 아니야? 어? 어? 징댕이 응? 어? 어? 어? 오빠가 상했어. 어 뭐야? 사람들이 조금. 좀비처럼 된것 같은데 와 뭐야 어? 잠깐만 막물 색깔도 막 초록색으로 변했고 뭔가 이상해 얘들아 도망치자 위험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뭐야 오. 어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변한 것 같은데 음. 이상해 어, 어, 어. 어. 어 도망치자 얘들아 이거 여기서 나가야 어. 되겠어 어디를 도망가 오 어온사방이또 좀비인데? 오오오안 아, 아. 되겠다 이거 물총을 써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어! 물총 쏴 물총 좀비가 끝이 나. 안 나. 어. 오오오오 좀비한테 맞으면 안 돼. 잘못해서 엄마 쏘면 안 돼. 잠깐만. 이 워터파크 물색이 다조 이거 다 초록색이 됐는데 이거 설마 이물 때문에 그런 건가? 오 레아! <웃음> 오, 댕댕이! <웃음> <웃음> <웃음> 야날쓰면어떡해 오, 오, <웃음> <웃음> 아니, <좀비> <웃음> 오! 아저씨 아저씨! 이 댕댕이가 준비실로 변했잖아 오! 그래도 준비가 잔뜩. 아우 어, 좀비들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어 이거 어쩌면 좋아 어... 미안, 어, 어 리아야 미안하다 어, 나 왜... 어, 어, 어 팀킬 해버렸어 어, 어... 어... 어... 그래 빨리 쪽으로 탈출하자 가자 어 잠깐만 저기에서 초록색 물이 갑자기 우리한테 쏘나지는데? 도망쳐! 어 진짜 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오오오 여보 근데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아니 빨리 그래 빨 도망쳐 혹시 몰라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빨리 어이. 집에 가야 돼 여보 우리 차 어디 갔어 차차 응? 어디 갔어 차 어디 갔니 이거 차어사람들다 탈출했나봐 우리 차나봐 어떻게 저 쪽으로 저쪽으로 면돼 저쪽으로 면돼오오오오 <웃음> 도망가면 돼 아야 <웃음> 이거 거품이 거품이 거품이 거품이 안 오, 나, 거품 오, 나, 거품이 안이거품 도망쳐야돼 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